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어방 박보라로 돌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영상 중에 그 에뛰드하우스 마스카라를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올리브영 에뛰드하우스의 그 마스카라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올리브영 에뛰드하우스 마스카라를 좀 이제 보여드릴 겸 해서 마스카라 추천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 속눈썹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막 숱이 많고 선명한 속눈썹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이 색상이 연해가지고 마스카라를 안 하면 좀 많이 없어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뷰러를 찍고 마스카라 를 하면은 거의 한 하루 종일 컬링이 잘 유지되는 속눈썹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로 선택하는 마스카라들은 한올한올 한올 얇게 발리면서 선명해 보이는 그런 마스카라를 주로 선택하는 편이에요. 이점 참고하시고 영상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꼼꼼 제로 1호 블랙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되게 얇게 발리고 언더에 번짐 없이 숨은 속눈썹까지 발라준다고 이렇게 조금 유명한 제품이었어요. 원래 스키니 꽁꽁 카라가 있고 이거는 스키니 꽁꽁 카라 제로거든요. 둘의 차이점은 얘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것과 기존 꽁꽁 카라보다 브러쉬 길이가 조금 짧아져서 속눈썹 안쪽을 바르기가 더 편하다고 해요. 얘가 정말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가볍게 발려요. 어, 마스카라를 바르면 그래도 약간 어, 눈에 마스카라를 했다 좀 무겁다 이런 감인데 얘는 정말 그런 무게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일반 두꺼운 마스카라로 한번 바르는 게한 예로 두세 번 바른 것 처럼 표현될 정도로 되게 얇게 발려요 바를 때컬처짐도 없어요 대신 롱래쉬 기능도 거의 없어요 길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 속눈썹을 그대로 표현해주기 좋은 마스카라예요 근데 얘가 여러 번 덧발리면은 가닥가닥 붙어버려서 조금 비어보일 순 있어요 대신 아이돌 속눈썹 ]이라 해서 가닥가닥 붙이는 속눈썹 표현하기는 얘가 좀 좋아요. 필요한 부분만 터치해서 붙여주고 터치해서 붙여주고 하기에는 얘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렉틴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입니다. 홀리카홀리카는 칫솔 카라라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니스프리 꼼꼼 카라보다 얇게 발려요. 근데 얘가 처음에 이렇게 바르면 나는 분명 마스카라를 발랐는데 내 속눈썹은 왜 그대로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거 너무 안 발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선명함은 조금 떨어지는데 대신 풍성하게 발려요 뭉침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몇 번을 몇 번을 덧발라도 뭉쳐지지가 않아요 사실 처음에 이솔 모양을 보고는 엄청 애기 뭉쳐서 발릴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 반대로 이솔 모양이 정말 속눈썹 사이사이를 빗어서 올려줘요. 지금 학교에서 화장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티안 나는 마스카라 있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데 속눈썹이 살아있는 그런 표현을 하기 좋아서 투명 마스카라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대신해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볼륨컬링입니다. 저는 속눈썹이 짧은 편이 아니어서 볼륨컬링을 샀는데 얘는 확실히 앞에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한 번만 발라도 선명한 표현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브러쉬의모가 짧아서 점막까지 밀착해서 꼼꼼하게 올릴 수 있어요. 원래 마스카라를 한번 바르고 말렸다가 또 바르면 대부분의 마스카라가 이제 뻣뻣하게 발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 번 덧발라도 되게 부드럽게 쌓아 올려지는 편인데 대신 뭉침이 살짝 있어요 얘는 진짜 번짐이나 워터프루프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줘야지 일반 리무버로는 잘안 지워져요 다음은 에뛰드 래쉬펀 컬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컬러입니다 이 제품 정말 정말 정말 문의가 많았던 제품이죠. 제가 원래 기존에도 마스카라는 항상 에뛰드 거를 사용했었는데 올리브영에서 나온 이 롱앤컬. 저는 여지껏 나왔던 에뛰드 마스카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스카라를 원래 말렸다가 또 바르고 말렸다가 또 바르고 요러는 편은 아니거든요. 거의 약간 첫방에 끝내는 편인데 딱그 용이에요. 첫방에 끝내기 좋은 용. 이 제품이 발색력이 좋아서 사실 한 번만 발라도 되게 선명하고 컬링도 되게 잘 돼요. 이렇게 발라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수 있는데 얘가 바를 때 속눈썹을 좀 긁듯이 발린다고 해야 되나요? 빗으로 빗는 느낌으로 발려요. 그래서 처음에 딱 발랐을 때 뭉침이 없고 선명하게 올라가요. 근데 대신 얘가 건조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말리고 두번또 바르려고 그러면은 뻑뻑하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좀 두껍게 발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땐 그냥 좀 풍성하게 발렸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뭉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래 컬처짐이 별로 없어서 웬만한 마스카라는 24시간 다 유지되는 편인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컬처짐이좀 심해서 맨날 뷰러를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써봤던 역대급으로 컬 유지가 좋은 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컬처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에뛰드 이 컬픽스 이거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기존 제품들보다는 잘 지워지는데 그래도 전용 리무버 사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이니스프리 심플라벨 롱앤컬 마스카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 중 제일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한번 발랐을 때는 자연스럽고 얇게 표현되는데 여러 번 덧바르면 은 계속 계속 풍성해지는 타입이에요. 뭉텅이뭉텅이로 뭉치는 게 없어서 수치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얘가 화산재 유레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유분감을 싹 먹어주고 건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덧바르면 조금 가루 가루 이렇게 조금 붙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루 날림이 있고 가루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얘가 더블 프루프라고 해서 물 뿐만 아니라 땀이랑 이런 거에도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가장 풍성하게 발리긴 하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 중에서는 조금 가장 무겁게 표현이 되는 편이에요. 대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클린 뷰티라는 점이어서 마스카라가 눈 시림이 너무 심해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 추천드려요. 동물성 원료 등 불필요한 성분 9가지를 뺀 그런 제품이라서 되게 순하고 착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비건이라고 하면 또 구매율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런 점 이또이 제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문샷 래쉬 인피니티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들이 너무 비슷한가라는 생각에 이 제품을 음, 추천을 드릴까 말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해야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이 속눈썹의 표현이 제일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본인 속눈썹을 살리면서 또렷한 인상을 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발랐을 때그 어떤 제품보다 제일 예쁘게 발렸던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얇다는 말밖에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웃음> 칫솔 카라만큼 얇게 발리는데 칫솔 카라보다는 선명하게 발색이 돼요. 그리고 얘는 안에 화이버가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롱래쉬 기능도 돼요. 그렇다고 이 섬유질이 막 이렇게 눈 밑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화이버가 붙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무게감이 생기고 처지게 되는데 픽싱력이 좋아서 저는 처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또 눈이 무겁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네,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번 추천해봤고요. 본인의 속눈썹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